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스피오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간단한 맥주, 안주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거는 치즈 감자 레스티. 이걸 너무 두껍게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서 했을 때 너무 두껍게 썰었어요. 이거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얇게 썰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오다가 어묵 갓바 사왔어요. 소시지, 뭐냐, 새우, 야채 뭐야? 떡 치즈인가? 이렇게 사왔거든요. 맥주는 진다오랑 맥주 이렇게 해서 먹을 건데요. 일단 다시 요 잘 먹겠습니다 건배 맛있어요 아,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머스타드. 음! 는 칠리 분위기있게 건배 아, 아, 맛있습니다 이건 불닭볶음면 소스 마요네즈 네. 저거 맛있어 어떡해 당근이랑 감자랑만 해가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토채를 싸서 불맛도 나면서 치즈맛까지 어울려주면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새우, 새우 같아요. 음. 이 먹고 싶은데 네. 소스 좋아 <웃음> 응? 막장하고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 되네. <웃음>